안녕하세요 먹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먹풀이 엄마입니다. 오늘 엄마가 제가 친구들 만나러 우출를 하러 나가시는데 여기서 조금 포인트를 줄수 있는 속눈썹을 제가 오늘 붙여드릴 거예요. 제가 속눈썹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걸 미리 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언더로 붙이는 이런 형이 있고요. 아니면 저희처럼 이렇게 좀 길게 붙일 수 있는 이런 라인도 있고 요런 거는 굉장히 언더로 원래 쓰지만 이제 위에 붙였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죠. 런거 말고 그냥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요런 모델을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인터넷에 이렇게 줄형으로 이렇게 팔아요. 가닥가닥 잘라줘서 사용을 할 겁니다. 요런 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는데 8mm, 9mm, 10mm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은 붙여있는 부분이 투명라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닥가닥 다 잘라놓은 게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풀을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붙여줬어요 풀이 살짝 마를 때까지 뒀다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쪽부터 붙일게요 중앙부터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듯이 살포시 올려주듯이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슥 본인의 본연의 속눈썹이랑 슥 올려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리고 지금 안 붙인 쪽이랑 붙인 쪽이랑 여기 지금 앞에 라인에 하나만 더 붙여줄게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살짝 본연의 속눈썹이랑 같이 해서 올려줍니다 네, 그럼 반대편도 지금 빠르게 붙여드릴게요 특히 이 앞부분은 잘 쉽게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조금 더 신경써서 풀을 잘 붙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다붙였습니다 살포시 조금 꾹꾹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눈을 떠주요 살짝 하시면 속눈썹 붙였는데 굉장히 안 붙인 것 같죠? 그래서 엄마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기존 속눈썹이랑 붙여서 올려보세요 이쪽 살짝 오른쪽 살짝 왼쪽 살짝 보시면 제가 길이감 보여 드릴게요. 길이감은 요 정도입니다. 되게 편하시죠? 네. 느낌은 한, 어떠세요? 어 항상 항상 저희 딸이 저 이제 모임 나갈 때 이렇게 붙여 주는데 되게 눈이 그윽하다 그래요. 친구들이. 이거 그 연장한 거보다 그때그때 붙이는 게 훨씬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 그때 나갈 때마다 붙이는 게 저는 더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요 지금 투명 라인 있죠? 요 속눈썹 라인에다가 붓펜으로 조금씩 아이라이너를 한번더 칠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메꿔주는 식으로 여기도 앞부분에 살짝 점막 부분은 조금 더 근데 이거는 붓펜으로 좀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특별 칠연해서 자연스럽게 속눈썹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맞아. 저희 딸이 매번 이렇게 이제 나갈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줘갖고 저희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해요. 그래서 오늘도 예쁘게 나가서 재밌게 친구들하고 수다 떨다 올게요. <웃음> 감사합니다.